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운 제 친구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름은 리아이고요 먹는 걸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먹는 걸 좋아하는 게왜 문제냐고요? 리아는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든지 먹는 괴물 식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했죠? 그냥 길바닥에 있는 벌레도 그냥 먹어버린답니다 야! 그걸 먹으면 어떡해! 진짜리아는 사람 빼고 다 먹는 거 같아 맛있잖아! 벌레는 훌륭한 단백질 원이라고 아니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그런 걸 먹어? 입에 들어가고 아무 아 아무 아무로 나오면 다 똑같지. 아무 아무는 뭘 그렇게 따 지. <웃음> 진짜? 너그 말에 후회 안할 자신 있어? 뭐든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아, 물론이지. 그러면 너 내가 구해 오는 벌레들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물러니 음. 그러면 내가 게임을 주최하지. 내가 구온 벌레들을 다 먹는다면 천만 원을 줄게. 뭐? 제 뭐? 천만 원. 댕댕댕아, 나도 나도 잡과 알리 나도 눈 감고 먹으면 할수 있을 것 같아. 아우, 아 대내가 그만 후회할 수 있겠소. 아우, 나한테 너무 시우다. 털어. <뭔루> <뭔루> 너나 후회하지 마. 내일 너희 집에 내가 맛있는 벌레들을 가지고 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 이. <뭔루> 니한테 <뭔루> <뭔루> 먹일 벌레를 채집해야겠어. <뭔루> 개미 발견! 넌좀 귀엽구나! 그래도 죽어라! 여긴 파리들이 잔뜩 있잖아! 이야이야 이야. 이번엔 소중한 단백질인 바퀴벌레 녀석들이다! 이일 리아의 소중한 단백질이 되어라! 이 근처에서 모기소리가 들리는 걸! 야겠다! 아! 했어. 다음은 지네다. 이 지네 녀석 조금은 강해보이는걸? 아! 이걸로 날 이길 수 없어! 야! 아니 저 벌레는 나도 처음 보는 벌레인데 진짜 너무 벌레같이 생겼다. 너도 내가 재집해지 마! 이 벌레 녀석! 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잡아온 벌레들을 개미. 너도 먹으시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요리 개미입니다. 뭔가 개미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개, 개미. 어, 어, 뭐. <웃음> 개미 천만원을 위해서라면 <웃음> 미안하다 개미야 <웃음> 맛있겠다 <웃음> 개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관절염 신경통 치료에 좋다고 알려져 약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개미를 먹은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좋은 약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아야 어때? 맛있네! 음, 모두들 1단계는 통과하셨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짜잔! 맵두기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시골에서 메뚜기를 볶아서 자주 먹었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메뚜기, 메뚜기 흥성 탔 음, 음, 맛있겠는데? 음. 난, 난, 난, 난 포기! 난 이제 못한다, 이거!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걸!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아아! 와우, 와어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음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매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이거는 커도 너무 큰거 아니야? 이야, 아직까지 쉬울 거다. 하지만 이건 어떨까? 자, 지네다. 지네는 허리가 아픈 사람이 지네를 먹으면 허리 아픈 것이 좋아진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많이들 먹었다고 해요. 으... 으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아이거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웃음> 이거이거이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아 이것까지 먹다니 마지막이다 나와라 요루루 어 뭐야 요루 얼굴이 어 진짜 이렇게 생겼잖아 어 이걸 요루루 보내다 이걸 이걸 이걸 먹을 수가 없어. 음, 나이금못 먹어. 음. <웃음> <웃음> 요루루 총은 못 먹을 줄 알았다니까. 다행이다. 천만 원을 리아한테 줄 뻔했어. 음. 아유, 징그러. <웃음> 어, 징그러. 사부님. 사부님. 이상한 거 뭐예요? 짜증나잖아! 어, 요로충이 뭐예요? 제가 벌레예요? 난 가야겠다. 어, 아니, 제가 벌레라고요, 벌레 이녀분님 아, 벌레 벌레 그런 게 아니고. 어. 벌레 아니, 벌레 이거 맞다. 대본 이상하잖아요. 벌레다. 이거 그냥 사안극이잖아요. 아니, 했다. 이거 대본 누가 썼어요? <웃음> 벌레 맞다. <웃음> 근데 벌레 맞지 않나? <웃음> 아니라고요. 내가 쓰긴 했는데. 그 아니,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업로드하면. 벌레다. 고소할 거야. 벌레, 벌레가, 벌레가. 벌레가 말을 한다. 벌레가 <웃음> 말을 한다. 벌레가 맞다 넌누 a t a Polygamata! Polygamata! p o l y g a m a t 뿅. p o l 안녕!